이것도 다 내일 렌트 해준답니다. Yeah. 아, 오늘 뭐 선택을 해도 된다네요. 어, 예, 중요한 준비사항이 있다네요. 한글 좀 쓰는데요. <웃음> 484솔. <Dollar>. 달러. 달러. <웃음> <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Bye. y okay. 네, 일단 이거 들고 갑니다. 저희는 픽업에서 들고 왔다가 내일 들고 오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바이빠이 빠이빠이, 사이바이바이합이바이바이바이없이바이바이맞이빠이바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바이빠이바이빠이바이빠이바이빠이바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 그마추피시 이외의 옵션들 뭐성계뭐 뭐 성스러운 계곡인가 좀 갔다가 내일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마추피시를 갑니다 네 그런 일정이죠 오전 7시 출발입니다 오늘이 12월 23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준비로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다들 오늘 저희 민숙 가사에서 투어 간다니까 아침 조식 대신 이렇게 짜줬었어요 도시락을 이렇게 들어왔네요 아, 출발합니다 이제 7시 10분 예 차가 왔습니다 이거 타고 갑니다 자 오전 8시 지금 진체로에 도착했습니다 진체로 관광 한 1시간을 하고 또 출발할 것 같습니다 화샤리가 오늘이랍니다 제시. I recommend you buy the partial one. Partial t i c k e t 수 o k a 게 o k a 카 i 부터 o i 일단 to 의 구멍을 뚫었습 i 다 진채로. I'm g o i n 로 to buy the t i c k h o n 모른 뭐 것들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알파까 너는 생긴 게 진채로. 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고산에 올라오면 지금 진채로에서 진채로가 지금 제일 높은 데거든요. 오늘 투어 중에서 여기서 살살 내려갈 건데 고산에 오면 사람이 좀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치 예, 보성녹차밭, 워킹 녹차밭. 여기는 어, 작은 맞추픽지로 가네요. 예. 추워요 지금 추워 제가 지금 이거 후드 안에 날씹고 있거든요 굉장히 추워 오늘도 <목소리> 여러분 이거 아시죠? 손대면 독 아따 돼지들 귀엽네 음, 옥자야 옥자야 자 이제 마지막에 이런 거를 또 판매를 또 하시고 계시네요 얼마 전에 샀다고? 10쏠 3500원 알파카 자 지금 8시 47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왔네요 이제 버스로 또 이동을 할것 같습니다 야기가 예, 폭탄이 똥이 그냥 굉장히 많네요 와라노 와라노 예, 지금 여시 55분 센트로 무슨 센터 연구 같은데 여기가 지금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네요 들어갑니다 염색하는 가 여기 염색하는 데인가? 아 이런 것들이 파네 คลิฟิกาโพร r สเตสสดิฟเวอร์สโคลอสดิฟเวอร์สโคลอสดิฟเวอร์สโ 지금어 알파컷 둘이서 지금 갑자기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지금 19금이 되고 지금 갑자기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사랑을 위해주는 건가 보호하는 건가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건가 어? 이거 라 여러분 이 이상은 못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저도 예 채널을 지켜드릴까요 아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모라이 왔습니다 모라이 네, 여러분 모래가 뭐냐면 그 이겁니다 이거 이거요. 이거 끝. 10시 50분. Beans and fried bananas. Don't go please chocolate disc o m i n g 예? 무슨 하나사 가지고 나눠 주면 딱 좋겠네. 네, 예, 지금 다들 이렇게 딱 차를 세우고 어디를 가냐고요. 기념품 가게. 11시 반. 소금 염전 염전 보러 왔어요. 염전. 살리네라스살리네 예, 살리네라고세 번째. This is yours. 아, 오케이, t h 여러분 소금염전 나왔습니다 지금 런 스타일. 끝. Salt w a 라고 합니다 이 자, 여기가 살라네라스입니다 몰라. 예, 이제 뭐를 찍 방향 패딩 입붙다가마시붙부터난리가 붙다가 났습니다 어머 선너 원솔 뭔데히 말라야 미네랄 려 핑크 소금입니다 야여기서바라보네요 오랄바 자오마차 오피마 차 우우우 우우우 우마우우우은 우우우 우우우 우하우 우우우 우우우 우우우 우우우 우 마음먹고 이거먹습니다 음, 버스에서 뭐 밥을 먹는게 괜찮은데 도스피 알고 왔으니까 어, 장소가 어디냐? 어, 토일렛 화장실 앞이다. 여기 네. 마지막입니다. 오얀따이 땀보 오얀따이 땀보랍니다. 끝 예, 이제 여기서 뭐한 1시간 자유시간 갔다가 그리고 이제 잉카레일을 타고 저희는 따로 출발합니다. 투어 끝 올라 네 예, 지금 다른 건잘 모르겠고 일단 이 자식이 지금 아주 또야잘 잔다. 이런 기념품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지게 파네요 기념품이. 입구 근처에. 예 지금 3시 반. 그 이제 인카 레일을 타러 갑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4시4시 반에 인카 레일을 타고 한2 시간 가나?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비가 와요 비가 마추픽추 가는데 비가 오네요 또 이것이 남미 I love p e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지금 이제 비가 와요 마추픽추 오늘 보러 가는데 비가 오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비를 입어야 되겠죠 우비를 지금 잉카레를 타러 가야 되는데 아무 표시도 없고 표시가 없어 요 기본적으로 구글 맵에도 안 나와있어 마추픽추 가는데 기차 타는데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잉카레이랑 페루레일 뭐가 차이가 있지? 인카레일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시간대가 많대요. 예, 그렇답니다. 저희는 일단 오늘 여행사 끼고 왔는데, 인카. 여행사를 끼고 왔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네요. 예. 네. 자유롭다. 어. 리덤 아, 시계들 진짜. 이거 안 춥나? 반바지, 반팔 입고. 인카레일. 새롭게 지금 시간표 나왔네요 인카 트레일 지금 대기하는 곳입니다 아늑하네요 인카트탑니다 소풍 가는 느낌이에 소풍 가는 느낌인데 오호 허 오케이 오케이 솔트 솔트 자이 저쪽에서 탑니다 여기가 딱 이쁘네 여기서 표를 내는 것 같네요 게 자 이제 인카레일 탑니다 인카레일 렛츠 겟잇 올라베이비 약간 요런 스이네요 오직 페로 여기니까 네 저렇게 알파벳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저희는 I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을 서서 I I 3940을 타고 갑니다 3940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기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때 있네요 기본적으로 토일렛 베이베 네, 마주 보는 시스템 음. 네, 이제 음료도 줍니다 음료도 자 이제 네, 내립니다 내립니다 6시 17분에 내리네요 <웃음> 자이 호텔로 갑니다 약간 요런 이런 느낌이네요 요런느낌 이런 아우 태극기 딱 보이네요 예. 태극기가 딱 있네. 태극기가. 네, 지금 호스텔 예, 아저씨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추픽추 디콜모.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어디로 가요? 지금. 딱 태극기가 딱 있네. 이름 뭐지 이거? 하우머셜. 입니데이 not 데 오케이. 시1 0 분. 일단 마추픽추 첫날은 것입니다. l 츠 t 여러사조올것 같아요. 네, 지금 집이 데조금끝내라네요또 하나 지금 이꺼내려면 지금 한심인데 지금 네, 리얼이네요 <웃음> <웃음> <웃음>